죽여줘. 날 죽여줘. 야, 그 하네요. 왜 수박이 세 Hi, 고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엄청난 악마의 덱을 보게 되실 겁니다. 자 오늘 랭킹 1위 8 앨범 봄이의 아이디어 덱입니다. 자 이름 하여 무한 공불덱입니다 자, 여러분, 일단, 임마, 어, 전번 누구였더라? 여, 여름이라서 형님 특집으로 또 수박을 또 꺼내드렸나 했는데, 어, 수박요, 를혹 록시. 자, 뭐 있습니까? 공불이째. 자, 우리 코서, 공불이째. 자, 우리 해멀, 카드 두장 쓰면 공불이째. 근데 상대가 뭐 디버프 스킬 뭐 이런 게 없는 한, 계속해서 아무 스킬을 못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우리가 피사빵 빵빵빵 쏙, 푹푹푹!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자, 악마도 울고 갈악마덱 시리즈. 무한 공 동물편 출발합니다 자 일단 뭐어 그렇겠지 미델리랑 안멜의 뭐 부부가 또 나와 있겠죠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썸으로 캐면 두두둑 치고요 자누구 그 필살기 쓰지 마라 톡톡톡 소멸 시켜놓고 공불 새카맣게 내장이 일단 까만색이 됐습니다 나머지는 뭐 나올 수 있는 스킬들 근데 이제 공불 외에 나올 수 있는 스킬들이 뭐 그렇게 좀 약간 애매할 수 있어요 저런 거에메인로이라고 하고 그렇겠지 리도소멸 걸겠네 어 좋아요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또, 또, 공부를 건다. 자, 지금 계속 공부를 했는데 공부를 또막 있어요. 랭앞에서 공부를 더 만들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너무 악, 너무 악랄하게 하면 상대가 지금 너무 상처를 많이 받을 거기 때문에 요 정도만 상처를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공부를 나올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저거밖에 할게 없습니다. 지금 색깔, 야, 금색 카드 두 장이나 있는데 지금 얼마나 부드러울 거.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공부를 한번써 드리도록 하죠. 아, 야, 공부를 두 개나 있어가지고 야이 공부를 통 아하 야야 제가 아, 공부를 두 개나 써버렸습니다 너무 많아가지고 야, 지금 뭘 어떻게 해야 돼? 또 공부를 또 공부를 이거 쓰면 또 합쳐서 또공부 이거 야 진짜 이거 야 악마도 의구갈 무한 공부대가 아니냐 이거 진짜? 토도독하고요 토도독하고요 야공부이또 두... 야, 있어 야필살기개 증가 못 시키기까지 해볼까? 야 해봐봐 그냥 아무거나 자쏙쏙두쏙 봐봐 야저 상대 실버 세 장에 골드 두 장인데 아이고 죽을뿐네 미안하다 아이고야 골드카드가 다 없어졌어요 봉인까지 걸려가지고 필살기를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그 꿈까지 꺾어놓는 야요런 악마의 덱들이 있어요 시리즈들이 야, 악마의 덱 시리즈 중 하나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나는 진짜 공불로 이렇게 악마짓 하는거 생각 못해봤거든 근데 진짜 너무 신나는데 해머로나또두장 떴어 야, 누구 죽이면서 할까? 이제 너 죽이면서 해야 되겠지? 자또소면 한번 걸면서 허도덕 치면서 공불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당 지금 당하는 입장으로 생각해 봐봐 어떤 느낌일까 이게 콜드 카드 있어요 금색 카드가 있는데 자, 이번에 이제 해물 두 장이 안 됐죠 또 공불이 어, 또 있어요 예. 야, 아무 걱정이 없습니다 우리는 자 이렇게 해서 냉업하면 어떻게 된다 공불이 또두장더 생겼어 아 진짜 악마야 이거 자파박 때리고 있고요. 야, 해머누나가또세 장입니다. 소멸에 완전히 또피있기 증가까지 못 시키게 할 수도 있겠고요. 아씨, 뭘로, 뭘로 괴롭힐까? 야, 해머누나세장 갑시다. 예, 예, 아니, 원래라면 이렇게 막세장 쓰고 이러면 안 돼. 해머누나쓸때수장 있어가지고 공를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공물 카드가 지금 보이나? 두통 공물도 있다. 와 정말 나가기 누르고 싶겠다 이 봐봐 이 지식 줄이는 거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거? 야 지금 금색화내내장 아이고 이것도 필살기까지 만들어뿐해 우리가 아이고 이거 두턴 공부인데 아이고 미안합니다 이렇게 갈게요 파크다 가자. 필살기 만들어줬고요 초라락 그죠? <웃음> 두턴공물이에요금색과다 하나 더 만들어보시죠. 예, 그걸 좀 보고 싶어. 예, 금색 내장 와, 얼마나 부들부들할까 이거 진짜. 자, 회피 성공. 이, 이 회피는 뭐냐? 이 회피는 뭐냐? 여러분, 당황스럽고요. 저 회피는 뭐였더라, 이제? 자, 우리 여름 록시, 한여름 록시 개성에 있어요. 개성에. 피사의 게이지 가득 찰 때마다 한턴 동안 공격 및 디버프를 또 회피를 해. 자, 요렇게 또한명 죽이면서 철퇴를, 아, 수박을, 수박을! 돌리고, 야, 데미지는 요정도지만, 데미지는 요정도지만, 계속해서 또 공부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탁! 두둥, 통 자, 계속해서. 정리네요. 자, 갈게 미안합니다. 와! 죽여줘. 날 죽여줘. 자, 이것이 악마의 덱. 악덱 시리즈. 무한공부편입니다 오! 와 무서운 덱이에요 그죠 아 굉장히 무서운 덱입니다 어 근타로 들어있고요 그래서 어 근타로 들어있기 때문에 두대 잘못 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지금 악랄하지만 조심하면서 가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가보도록 할게요 자 좋은 표본이 되겠어 렇 로켓까지 터토토까지공불다 들어갔고요 뭐한장 있네 한장요거저 해볼길라나 해볼기한장 치보세요, 예, 치보세요. 이번엔 상대가 할 거가 없잖아요. 그러면 더 무서워요. 왠줄 아나. 항상 갈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피사기를 벌써 만들었어요. 상대는 손이고 발이고 막다 묶여가지고, 막, 막 이러고 있는데 우리는 벌써 필수하 만들었어 죽여 줄게, 줄게 이렇게 <웃음> 되는 거지 아니 잠깐만 근데 어 이게 너무 쎄 보면 어떡하나 마 아직 찍이지마더 괴롭혀야 될거 아니야 야 이거 여러분 이거 예능댁이 아닌 거 같아 난 약간 봄이가 덱 제보한다고 얘기했을 때예능댁이라 생각했거든 야 1위는 예능댁을 찍어도 이렇게 무서운 예능댁을 찍네 야 이거 너무 무섭지 않냐 이거 진짜 자 갑니다 조심하세요 여건 조금 아프더라 어, 그 여러 정도, 숭, 요런 정도, 요런 정도. 뭐, 셀 필요 없어요. 너무 빨리 죽이면 재미없잖아. 자,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자, 이미 두 장을 썼기 때문에 공불 들어갔어요. 필살기도 한장이 들어가기 때문에 공불 들어갔는데, 뭐, 쓸건 남아들어가지고 또 썼어요. <웃음> 이것도 공부 이렇게 하면 공불 이제, 요거 올리면 공불 이제, 뭐, 수박 한번더 보고 마무리 하도록 할게요. <웃음> 자, 수박 갑니다. 큐큐! 와, 와. 와 이렇게 이쁜 또 우리 록시 와 오랜만에 한번 이야우 구경하네요 왜 수박이 세개 멈춰 자 계속해서 다음 또 괴롭혀줄 상대는 자오야악마댁대악마댁입니까 저것도 악마댁이거든 알죠 여러분 회서가 버프 쪽 못쓰게 하고 이성이상 못쓰게 하고 해물로나가 공부를 시키는 자 그런데 어떻게 된다 우리는 더 악마다 더 심한 악마 잠깐만 근타를 어디 들었는지 봐야 되 근타르 저쪽 들어있죠. 보통, 보통 해머한테좀 넣어놓거든요. 근타르는 조심해야 돼. 아무리 그래도. 우리 차단 걸리면 효과 발동이 안 되니까. 자, 이렇게 해주고요. 이렇게 서어독 치면 새까매진다. 아, 새까매진다. 이러면 이제 패서가 이제 열받아가지고 쭉쭉쭈 고르는 거 정도는 쓰겠지. 쓰세요. 괜찮아요. 소멸기 있고 쪼쪼둥이 있겠고 그래. 어, 조금. 어, 저 덱도 악마덱이라 악마덱 대 악마덱 요거 한번 붙어볼만 하거든요. 어, 잠깐만. 어, 잠깐만. 아참 맞다 버프만 못쓰는게 아니고 이성이상 못쓰니까 공부를 못쓰는구나 야 역시 악마덱은 악마가 상대해야 되는건가? 그러면 야너 어떻게 해야되지? 야 어떻게 해야돼! 야 잠깐만 나의 악마덱이 나의 악마덱이 막히다니 자, 랭따를 당해버렸구요 야 악마덱은 악마덱 잡는 진짜 찐악마 패서입니다 어 패서 개악마네 진짜 소밀도 서로 알아차렸나 이러는데 이 자식이 알아차렸나 안돼 배서야 그런지 좀막 큰났다 우리가 꽁블러가 야 우리가 꽁불이야역공불입니다역공불야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야 이거 내가 아무것도 못 하는데 이거 아할수 있지 아이씨 나 이거야 다시 커멓다 이거 야, 다 시커멓다, 아이가. 야 잠깐만 해말로라 살살 치수세요 진짜 다, 내가 아, 오늘 악마지 하려고 했는데 왜 저쪽에서 갑자기 악마가 나타났지? 자 괜찮아요 우리 맞을만 할 겁니다 네, 견딜 수 있어요 건가? 아 그당 아 제발 리지 마세요 아 잠깐만 소멸까지 또 걸어놓고 진짜 와 공부를 다시토 소멸만 안 걸어놨어도 내가 필살기로 뒤집을 생각하고 있었거든 솔직히 나 뒤집는다 이씨, 이러고 있었는데 안 뒤집어지겠고요 자 요렇게 차라락 한번 들어가고 있고요 야 니도 공부를 당해라 서로 악마 짓하고 있어 어떤 악마가 이길 것인가 진정한 마왕을 가리는 자리다 악마의 왕은 아이씨 내 진짜 솔직히 이번에 이겼다고 생각했는데 야 아 이씨 진짜 야 이성이상 그, 그, 급지 걸려버렸네 아또아야 진짜 너무한거 아니야 이거 진짜 내가 악마지 타다 내가 악마 당하나 아야 이거 진짜 형 잘못한거 없다 진짜 제발 한번 봐주세요 뱃거컷면 안돼요 석거필살기를 안돼 배석필살기를 안돼 어 진정한 악마가 나셨구나 악마야 잠깐만 아. 진정한 악마는 패서였나. 아, 내가 다 다음 덱 아이디가 떠올라 버렸어. 그러면 어, 다음 영상 예고 간다. 요고서 자리에 패서 놓고 공불 두 명만 해도 충분할 것 같거든. 지금 무한 공불대이라는 컨셉을 잘 살린 거고. 공불 두명에 패서에 쭈쭈는 거 이렇게 세 명에서 설치면 더 악랄할 것 같은데요? 어때요, 여러분? 자, 속탈입니다. 속탈. 기대 좀 되지 않습니까? 자, 악마덱 시리즈는 또 다가옵니다. 악마 시리지가 대기치 잘 나오면 진짜 삭한 그런 재미가 있네 자 요번에 해머로나필살기 만들어지네요 아이고 요렇게 아 요렇게 아 요렇게까지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아우 에스타다닥 하고 자한번더 토도덕 치면서 새카맣게 하하 한장 남았네 한장 아, 봉이나 돌리세요 봉이나 <웃음>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어, 우리, 록시가 날뛰게, 아, 해물 누나지, 해물 누나가 날뛰고, 록시도 곧 필살기입니다. 자, 미안하지만, 조금 더 괴롭혀 드릴게요. 어, 잠깐만. 야, 이거 먹어. 잠깐만. 이거 뭐고? 잠깐만. 암메라, 잠깐 미안하다, 진짜. 암메라. 야, 암메 필살기. 내가 소멸을, 아, 안 걸었었나? 소, 멸을 내가 빠뜨렸, 어요 내가 소멸을. 암메라, 진짜. 야, 잠깐만. 암메라. 너 많이 화났어? 자, 일단은 다행히 잡아. 암멜이 치기 시작, 암멜부터 쳐야 돼요, 여러분. 알겠죠? 악마덱을 여러분, 하실 때는. 암멜부터 쳐야 되고, 암멜이 언제 저렇게까지 화가 났어? 자, 암멜 버프 없어. 야, 한마저볼게 암멜 버프 없잖아. 치보세요. 예, 한번 치보세요. 치보세요. 예, 예. 암멜 피사기도 버프 한두개 정도는 있어야 올킬 난다. 어, 버프 없잖아. 하지만 아이, 자식이 어디서 임마. 형 깜짝 놀랐잖아. 야, 갓킹아. 니네 피사기 조금, 니네 피사기는 버프 없어도 되니까. 죽여버릴게. 미안하다 따져 죽이도록 하고요 계속해서 공부는 이어갑니다 공부는 계속되어야 한다 수박 깡크당가고요자 어. 오늘 우리 여러분 여름이 왔으니까 수박 맛있게들 드시고 수박이 3개. 멈춰. 오, 야. 우 수박이 세개 멈춰 야이 사람이다 잠깐만, 아, 야, 미안합니다. 아, 제가, 아이쿠, 아이쿠스가 아이쿠. 악만 짓을 해서 <웃음> 정말 미안했습니다. 아이고, 이거, 상처 받지는 마시고, 악마 덱 시리즈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수박 많이들 드시고,